그 눈을 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픈 더 보컬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발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뮤지컬이라고 하면 성악과 가요의 그 중간 지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악은 좀더 정적으로 성종별로 깊은 소리를 내야 되는 반면에 가요는 한 곡에서 내가 프레이즈마다 혹은 뭐 폼마다 다양한 감정 변화 그리고 표현 이런 느낌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날씬하면서 그 안에서의 깊은 울리을좀 표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드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그 드라마에서 어떤 신이나 넘버가 나왔을 때마다 그 상황에 기반해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악과 가요의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뮤지컬 발성이라고 해서 정적으로 떠,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요즘 또 트렌드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양성을 기반화하려면 내 몸에서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리를 근데 그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입! 안에서의 울림을 어떻게 사용할까? 라는 것입니다. 입 안에서의 울림. 자,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두 부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머리, 코, 안면부, 그리고 가슴 등의 내 울림을 신체에서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울림을 증폭할 수는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 이렇게 가슴에 대고 말만 해도 아 안녕하세요 말만 해도 가슴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컬 트레이너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가슴 쪽으로 소리를 보내라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가슴 쪽으로 소리를 보낸다 라는 거는 지극히 감각적인 건데 사실은 음성이 감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가슴 쪽으로 소리를 보내라. 그 눈을 떠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너무나도 근본 없는 발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몸에서 울림을 느낄 수는 있지만 초보자들한테 가슴 쪽으로 소리를 보내보세요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저 같은 사람이나 프로 보컬들 그런 분들은 뭐... 가슴쪽으로 소리를 보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 그리고 음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공감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가슴이나 머리, 얼굴 쪽의 전통적인 발성이 아니라 내가 공명을 느끼고 내가 공명을 증폭하고 심지어는 이 공명을 조절할 수도 있는 입안에 대해서 바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명강이라는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는데요 입술부터 성대까지의 이 전체 공간을 얘기해요 입술부터 성대까지의 전체 이 공간을 얘기하는데 입술부터 성대까지의 전체 공간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안 자이 입안을 우리가 간단하게 아 라고 발음해 보시면 입안에서 울림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 아, 아 느껴지시죠? 이때 아, 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래턱, 아래턱 아래턱을 살짝 당겨서 아, 아, 아 이렇게 발성하시면 좀더잘 느껴지거든요? 이입 안에서의 울림을 이용해서 발성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근데 이때또 다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야 하는데 문맥적인 흐름을 표현할 때 어조나 억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을 할 때도 뭐 강한 어조, 뭐 부드러운 어조, 이런 말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어조가 있고, 억양, 음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억양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함께 조성시켜주면서 연습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음을 내거나, 뭐 빠사지오가 있는 피치 브레이크가 있는 음을 낼때그 음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지 마시고, 그 음을 한 옥타브, 혹은 몇 개의 음을 내려서 읽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읽는 연습. 이거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읽는 연습을 해서 성구, 내 목소리의 모양을 먼저 파악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때 입안의 울림을 느끼면서 어조와 억양을 동시에 사용해서 그 발화 연습을 하면서 가창 발성으로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스스로 전개하면서 연습을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그 눈을 떠그 눈을 떠그 눈을 떠자 두번째는 그 눈을 떠그 눈을 떠그 눈을 떠자 그리고 세번째는 그 눈을 떠그 눈을 떠그 눈을 떠자 그그그그 이런식으로 제가 어조나 억양 을 이용해서 읽는 연습을 하고 그대로 그걸 토대로 노래를 불러보니까 발화할 때그 어조나 억양이 그대로 묻어 나오죠 이때 중요한게 입안이라는 것입니다 입안 입안은 내가 느끼면서 발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소리를 앞으로 던져라 그죠? 소리를 뭐 이렇게 띄워서 내라 이쪽으로 보내라 그 눈을 떠 이건 너무 맹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밖에 할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입 안을 통해서 다양한 공명의 감각, 질감을 내가 배양할 수 있다면 할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 눈을 떠그 눈을 떠그 눈을 떠그 눈을, 그 눈을 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좀더 테크니컬하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이제 얼굴이나 가슴, 머리 이런 위치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입안,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입안의 공명을 기반해서 어조나 억양을 표현해서 소리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보컬리스트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오픈더보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놨으니까 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도움되시리라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 저도 좋은 소리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